안녕하세요 m d 입니다 오래간만에 제품광고구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만개 이상 판매된 미니드라이버입니다 28개 세트, 62개 세트, 120개 세트가 있는데요 우리는 62개 세트를 취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8개 세트도 충분하지만 이 62개 세트 알루미늄 케이스가 너무 좋아요 120개 세트는 가방도 있는데요 이 제품을 사용하면 안되는 좀 큰 비트가 있습니다 큰 비트를 사용하면 이 안에 기어가 망가집니다 뚜껑을 열면 볼펜 만한 전동 드라이버와 48개 의 비트가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 350mAh 회전속도는 200rpm 토크는 0.3N으로 약한 편입니다 나사가 잘안풀릴땐 손으로 돌려줘야 하는데 너무 세게 힘을 주면 기어가 망가집니다 이 드라이버는 벽에 나사를 받거나 냉장고와 같은 대형 가전을 분해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RC카, 드론 등 작은 제품을 사용하는 드라이버입니다. 강력한 전동 드라이버가 필요하다면 이런 제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필요의상으로 비트가 많습니다. 4 8개 비트 중에서 여러분들은 십자, 일자, 육각, 별모양 정도를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C타입으로 충전하고요. 그립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나사를 잠그고 풀수 있지만 토크맘춤 기능은 없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LED등이 들어오는데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LG그램의 부품교체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품은 LG전자서비스센터 또는 네이버 쇼핑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금속 헤라를 이용해 노트북 밑판의 고무발을 제거합니다 나사를 재조립할 때 나사 한두 개가 부족한 경험 다들 있으시죠? 마그네틱 패드를 사용하면 나사를 덜 열어버립니다. 나사를 모두 풀었습니다. 플라스틱 헤라를 아래판 틈으로 밀어넣어 틈을 벌립니다. 아래판을 열면 메모리와 SD카드,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팬도 교체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를 교체하려면 좀더 분해해야 합니다. 노트북 안쪽에 흘린 나사는 핀셋으로 집어주세요. 핀셋은 힘을 세게 주면 휘어집니다. 조심하세요. 흡착판은 휴대폰 디스플레이를 분해할 때 사용합니다. 헤어드라이기로 가열해주고요. 잡아당기면 떨어집니다 물론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좌우하기 아래쪽을 문지르면 비트에 자성이 생깁니다. 위쪽을 문지르면 비트의 자성이 사라집니다. 배터리를 떼어냈습니다. 메인보드를 분해하기 전에 스피커선, 터치패드선, 키보드선을 떼어내야 합니다. 메인보드를 분해하겠습니다. 키보드입니다. 키보드를 감싸고 있는 방열패드를 조심스럽게 벗겨주세요. 나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모두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나사를 모두 제거했습니다 키보드가 어떻게 생겼나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석이 두개 있는데요 뚜껑 닫힘 센서입니다 디스플레이 교체는 난이도가 높습니다 너무 얇아서 잘 깨져요 분명히 깨뜨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오프닝 픽을 이용해 베젤 안쪽을 긁어서 접착제를 제거해 줘야 됩니다 분해하다가 부러뜨렸습니다 조심하세요 디스플레이 안쪽에도 접착제가 있습니다 오프닝픽으로 조심스럽게 긁어줘야 됩니다 안그러면 디스플레이가 깨집니다 디스플레이를 재조립할 땐 양면 테이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은 민지 드라이버 세트를 이용해 LG그램 노트북 부품을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제품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필요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